A1셀부터 G1셀까지 영역 설정하시고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겠습니다. 글꼴은 궁서체를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4를 해주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주겠습니다. A3부터 G3 영역을 블럭 설정해주시고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랑 글꼴 색은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b 1 5셀에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이름 상자라고 있습니다. 이름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판매 단가로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실수로 이름을 오타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틀려 보겠습니다. 판매 단기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시면 이름이 정의가 됩니다. 근데 본인이 이름을 잘못 적은 걸 인지를 해서 다시 고치고 싶어서 여기를 판매단가로 다시 적습니다. 그럼 판매단가로 바뀌어서 엔터를 치시면 여기에 판매단가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A15셀은 두 가지 이름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한 개의 이름은 판매단가고 다른 이름은 판매단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점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 정의됐던 이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수식을 누르시고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판매 단기 라고 해서 잘못 설정된 값을 삭제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잘못 설정된 이름을 지울 수 있습니다 B4부터 C13 영역을 블럭 씌워주시고 심표 스타일은 홈탭에 상단에 보시면 심표 스타일이라고 있죠?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D4셀부터 D13 영역을 범위 씌워주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와 0원 일때 0을 숫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요렇게 쓰죠 샵 콤마 샵샵영 이게 바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쓰는 셀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쌍따옴표 원을 적어 주시면 정확하게 0원 이라도 0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지정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0을 선택해 주시고 맨 뒤에 쌍따옴표 쌍다운표 원 쌍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값을 0만 쓰고 엔터치면 0원이라고 제대로 표시되죠. 되돌리기 해서 원본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g13까지 범위 씌우시고 모든 테두리 굵은 테두리 상자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이름 정의를 잘못했죠. a15셀이 아니라 b15셀의 판매단가 라고 이름을 줘야 되죠. 이제 b15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판매단가 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b15셀에 판매단가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판매단가 라는 이름이 a15셀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b15셀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수식, 이름 관리자에서 판매 단가를 클릭해주시고 삭제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셔야 판매 단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닫기 해주시고 B15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판매 단가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이제는 판매 단가가 입력이 됩니다. 상단에 데이터를 누르시고, 텍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를 누르시고, 길벗 커말 2급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03 기본 모의고사를 더블 클릭하시고, 컴퓨터 통신 점수 현황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기타 문자 키윽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체크해 두시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체크해 주시고 키윽을 넣어 주겠습니다. 지금 아래를 보시면 위아래로 구분선이 없죠. 근데 여기에 저희들이 키윽을 넣어 주면 이젠 구분선이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여기에 체크를 꼭 없애야 되냐 남겨둬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크해도 상관없고 체크 안돼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서는 키읍이 입력됐는지만 보지 여기에 값은 보지 않습니다. 이젠 지시사항에 더 이상 할게 없기 때문에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기본작업 3시트에 A1부터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가 기존 워크시트의 A1셀입니다. 변경 없이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료값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를 푸실 때는 절대로 필드명을 범위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그 다음 행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라고 나오면 한 줄이 다 선택될 수 있도록 필드명을 뺀 전체 범위를 씌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행 전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적용되는 범위만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I4부터 I23까지만 범위를 씌우시고 홈탭에 조건부 서식을 누르셔서 새 규칙을 누르겠습니다. 규칙 유형을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을 선택해 주시고 문제에서 총 구매액 평균 이상이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을 이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을 눌러서 굵게 파랑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계열이 자연인 학생들의 영어 점수의 합을 영어 총점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dsum 이기 때문에 dsum으로 풀겠습니다 는 dsum, 데이터베이스는 표전체를 범위 씌우면 됩니다. 표전체를 블럭 씌워주시고 콤마, 필드는 저희들이 합계를 구할 필드명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국어의 합계를 구하고 싶으면 국어, 영어의 합계를 구하고 싶으면 영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영어의 총점을 구하니까 영어를 클릭하겠습니다. 근데 답안지를 보면 1, 2, 파란색 범위에 첫번째 열, 두번째 열, 세번째 열, 네번째 열 네번째 열에 영어가 있기 때문에 D, 2라고 안 쓰고 4라고 적혀 있습니다. 4라고 적으셔도 정답이고 D, 2셀을 클릭해서 D, 2라고 적어도 정답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4라고 적는 것보다 D2셀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치다 보면 긴장하기 때문에 분명히 1,2,3,4 실수 안할것 같지만 긴장하면 1,2,3,4,5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숫자를 직접 세워가지고 찍지 마시고 셀 주소를 찍어서 푸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은 계열이 자연이라고 따로 빼놨네요. 그래서 계열이 자연인 거에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구해집니다. 키가 170 이상 180 미만인 사람의 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170 이상, 180 미만이라는 소리는 170 이상이면서 180 미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168이 있고 169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키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위에도 숫자들이 다 있고 그 아래도 숫자들이 다 있다고 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죠 자여위에도 167부터 숫자들이 쭉 있고 요 아래도 182 183에서 숫자들이 쭉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170부터 180 미만인 이 범위만 세고 싶습니다 그렇게 범위를 주시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일단 170 이상을 전부 선택합니다. 그러면 170 이상은 전부 선택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180 이상을 전부 세겠습니다. 색깔을 조금 잘 보이는 색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170 이상이면 180 이상인 것까지 다 세서 사람 수가 나오겠죠. 한 13명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80 이상인 사람이 다 세워졌죠. 그게 3명이라고 했으면 13명에서 3명을 빼면 노란색 범위인 170 이상부터 180 미만인 사람들의 수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적어주시면 count if 가로 여시고 조건이 크거나 같다 170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빼기 180이 될 겁니다 이렇게 풀면 170부터 180 미만인 사람들이 전부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아난 절대 이 방법으로 못 풀겠다 하시는 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풀수 있죠 한번 같이 또 해볼까요 이제는 180 미만인 사람들을 전부 세어 보겠습니다. 180 이하라고 하면 180이 포함되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180 미만인 사람 전부 다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80 미만인 사람이 전부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170 미만인 사람들 그러니까 170이 포함이 안되죠. 170 미만인 사람들을 전부 빼버리면 이제 남는 사람은 170 이상부터 180 미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또 수식으로 적으면 180 미만인 사람을 전부 세워서 170 미만인 사람만 빼라. 그러면 179부터 170까지의 모든 범위를 세게 됩니다. 이둘 중에 어떤 걸 하셔도 둘다 답입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는 count if 가로 여시고 range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입니다. 키가 170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니까 이렇게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은 크거나 같다 170으로 주겠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빼기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에 180이라고 적으시면 170 이상인 사람들을 전부 세워서 180 이상인 사람을 빼버리니까 170부터 180 미만인 사람만 남게 됩니다. 엔터 치시면 그 사람이 한 명, 두 명이죠. 학번의 다섯 번째 자리가 1이면 전작가라그랬죠 이제 학번에서 다섯번째 자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left 함수가 있었죠. left 함수는 왼쪽 글자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2부터 2, 0, 1, 8, 1이라고 가져올 수는 있어도 여기 다섯번째에 있는 1만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 right 함수라고 있는데 right 함수는 또 오른쪽에서부터 가져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1, 0, 1 그래서 101이라고 가져올 수 있어도 1만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미드 함수가 따로 있죠. 가로 여시고 텍스트는 가져오고 싶은 위치입니다. 학번을 찍어주시고 콤마 스타트넘을 1로 적으면 2부터 가져오겠다는 소리고 스타트넘을 2라고 적으면 0부터 가져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넘은 시작 위치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글자부터 가져올 거니까 5라고 적으면 됩니다. 콤마 넘차스는 가져올 글자 수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있는 1, 이한 글자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1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다섯 번째에 있는 한 글자만 가져옵니다. 이제는 숫자 값이 나왔기 때문에 미드 앞에 choose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가로 여시면 index num이라고 나옵니다. index num은 여기 보시면 d 에 value1이라고 있는데 index num이 1이면 value1의 값을 출력해주고 index num이 2면은 value1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이라고 있죠. 그러면 value1을 출력하는 거고 여기 2라고 있으니까 2면은 v a l u e 1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id로 이미 구해놨으니까 mid 뒤에 콤마 찍으시고 1이면 전작가니까 전작과 콤마, 밸류 2가 진해졌죠. 2면은 경영과 밸류 3이 진해졌죠. 3이면 음악과 밸류 4가 진해졌죠. 4면은 회계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밑으로 끌면 1로 끝나는 건 전작가, 다섯번째 자리가 1이면 전작가, 2면 경영가가 됩니다. 점수가 높은 손으로 3명은 입상, 나머지는 공백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세번째로 큰값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을 수 있는 함수의 이름이 라지입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입니다. 어레이는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k가 몇 번째라는 소리입니다. 1이라고 쓰면 제일 큰 값, 2라고 쓰면 두 번째로 큰 값, 3이라고 적으면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밑으로 내려주시면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 값이 바뀌죠. 왜 그러냐면 파란색 범위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리시면 안되고 콜론이 포함되게 범위를 씌우시고 콜론만 씌우셔도 되고 콜론이 포함되게 조금 많이 씌워도 됩니다. 아니면 전체를 씌워도 똑같습니다. 저는 대충 씌워서 F4로 고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제 밑으로 내리시면 어디를 가나 전부 다 91을 가리킵니다. 그럼 범위 안에 있는 세 번째로 큰 값이 91이라는 거죠. 96이 1등, 92가 2등, 91이 3등이니까 91을 찾은 거죠. 그 다음에 91부터 92, 96 이렇게 세개의 값은 입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9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입상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if 가로 여시고 점수에 들어있는 셀의 값이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g16셀을 가리키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16셀이 크거나 같다면 그러니까 91보다 크거나 같다면이 되죠. 맨 뒤에 콤마를 찍어주시고 크거나 같다면 입상 콤마 그렇지 않다면 공백을 찍어주겠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3명만 입상이 되고 나머지는 공백이 됩니다. 강의 기호는 초과 강의명 뒤에 네 글자를 뺀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left로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는 left 텍스트는 가져올 글자가 있는 위치죠. 클릭해주시고, 콤마 넘차 쓰는 글자수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7이라고 적고 가로를 닫으면 처음에는 정확하게 구해지지만 밑으로 내리시면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로가 빠지거나 교양에 글자 하나가 빠지고 가로도 빠지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글자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7이라고 해서 고정적으로 빼버렸는데 는 LEN이라고 쓰시고 가로를 여시면 문자의 길이를 알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글자의 전체 길이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2자리인데 빼니까 가로 하나가 날라갔죠. 그리고 여기는 13자리인데 일곱 자리만 적으니까 끝에 두 글자가 잘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길이에서 네 글자를 뺄 거니까 빼기 4라고 적어주시면 가져올 글자 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7이라고 적지 마시고 len 가로 열어주시고 A26 세를 찍고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전체 글자의 길이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네 글자를 뺀 숫자만큼 왼쪽에서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필요한 글자 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분합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부분합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앞 푼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정렬부터 하신다고 외우셔야 됩니다. A3셀부터 F12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상단에 데이터 정렬을 누르시고 이제 내 데이터에 머리끌 표시가 체크되어 있으면 필드명이 나오고 체크가 안되어 있으면 필드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글 표시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 정렬 기준은 품명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오름차순 해주시고 확인 그 다음 품명별 매출 수량의 평균이니까 데이터 탭에 부분합 그룹 화할 항목을 품명으로 해주시고 매출 수량을 체크해 주시고 매출이익은 체크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새로운 값 대치를 체크 해제하고 풀어야 되는지 체크하고 풀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체크하고 푸셔도 되고 체크 안하고 푸셔도 됩니다 저는 체크하고 풀겠습니다 근데 안하고 푸셔도 됩니다. 그냥 안하고 풀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두 번째로 평균을 계산한 후어 평균이네요. 잘못 풀었네요.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분합을 만들다가 실수했을 때는 부분합을 누르시고 모두 제거를 하시면 원본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범위를 씌우시고 부분합 품명은 맞죠? 합계가 아니라 평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앞에 구해놓은 값이 없죠 앞에 구해놓은 값이 없으니까 새로운 값으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누르든 안 누르든 기존의 값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 그 다음 평균을 계산한 후 매출이익의 합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범위를 바꾸지 마시고 이 상태 그대로 부분합을 누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합계로 바꿔주시고 매출이익만 체크해줍니다. 이제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체크 해제 안 하면 지금 구하는 합계가 평균을 바꾸고 합계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구한 평균이 사라지게 하는 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는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평균 위에 합계 값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글자가 테두리선에 걸리는데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키워줘야 되는지 안 키워줘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로 제출해도 더블클릭해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시험지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림을 보니까 더블클릭 안 했으니까 그냥 더블클릭 안하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통합 기능을 쓰실 때는 항상 범위를 통합을 구하고 싶은 표의 범위를 씌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탭에 통합을 누릅니다. 표 1, 2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함수를 평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참조를 클릭해서 표 1의 전체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추가 두 번째로 표 2의 전체 범위를 씌우시고 추가 그리고 첫 행을 체크해 주시고 왼쪽 열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첫 행을 체크해 주면 중간 기말의 점수만 가져옵니다. 위에 보시면 합계도 있고 이름도 있죠. 근데 중간 키말의 값만 가져오게 하는 게첫행입니다그 다음 왼쪽 열을 체크해 주시면 101, 102이 순서대로 값을 가져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쓸 거는 두 군데죠. B7셀이 얼마가 돼야 상여금이 50만 원이 될까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두 개의 셀 중에서 어떤 걸 찍고 문제를 푸시냐면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찍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를 눌러주시고 수식 셀은 D7셀이죠. 저희가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찍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D7셀이 설정됩니다. 그 다음 찾는 값은 50만원이 되려면 이니까 5, 0, 0, 0, 0, 0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 콤마를 찍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간에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값을 바꿀 셀은 저희가 B7셀이 바뀌면 B7셀이 얼마로 바뀌면 50만원이 되는가 하니까 B7셀을 찍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200만원이 250만원이 되면 상여금이 50만원이 된다는 걸 구하게 됩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표의 바깥을 클릭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이름은 결제금액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결제금액을 클릭하신 다음에 는 사용요금 빼기 할인금액을 찍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끌어주겠습니다. 문제에서 F10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F10까지만 푸는 겁니다. 문제에서 F11까지 풀라고 했으면 아래로 한칸더 끄시면 됩니다. 결제 금액을 구했기 때문에 매크로 기록 중지를 반드시 눌러서 기록을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개발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로 가겠습니다.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Alt키를 눌러서 B13부터 C14까지 Alt키를 먼저 떼시면 안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시고 Alt키는 나중에 뗍니다. 결제금액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I자 모양이 될때 보시면 단자의 왼쪽으로 조금만 보내버리면 흰색 화살표가 나오기 때문에 클릭하실 때는 단자의 중간에서 클릭하시면 단자의 왼쪽에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딜리트로 글자를 다 지워주시고 결제 금액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빈세를 클릭하신 다음에 결제 금액을 지우고 아무데나 마우스 포인트를 놓으시고 클릭했을 때 결제 금액이 나오면 정답입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범위가 씌워져 있든 상관없습니다. 결제 금액만 나오면 정답입니다. 표의 바깥쪽을 클릭해주시고 매크로 기록을 누르겠습니다. 이름을 합계 계산으로 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D11셀을 누르시고 는썸 가로 여시고 사용요금의 전체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는데 F11셀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11셀까지 드래그 하시고 기록중지를 누르겠습니다. 항상 계산이 끝나면 기록중지 잊어먹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그 다음, 삽입, 도형, 사각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의 Alt를 누르겠습니다. E13부터 F14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손을 떼시고 Alt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합계 계산을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맞춤을 가로, 세로, 가운데 하라고 했기 때문에 테두리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홈탭에 가운데, 가운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매크로를 지정해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합계 계산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합계 계산을 지우시고 아무 셀이나 찍어서 클릭했을 때 합계가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이름별로 중간, 기말, 최종 점수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찍어주시는데 안덕구, 이지영, 오두환, 김오지, 백형철, 유민환 전부 다 들어갔네요. 근데 제가 클릭하지 않았고 드래그를 했죠 그러면 두번째에도 범위를 씌울 때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중간 클릭 67 클릭 98 클릭 하나씩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은 또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삽입 세로막대형 2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차트의 범위는 반드시 드래그를 했으면 옆에도 드래그를 해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쭉 붙어 있기 때문에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하지 마시고 이름부터 최종 점수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삽입, 묶은 세로 막대형, 최정점수는 초록색이죠. 초록색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차트 위치는 새로운 시트를 생성하라 그랬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시트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차트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값이 차트 1이죠. 차트 1이면 안되니까 1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만들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라는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차트의 위치는 어디로 주라고 말이 없죠. 그러면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상단에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차트 제목, 차트 위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홈탭에 글자 크기는 10 굵게를 취소해서 보통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최종 점수 계열의 표준색을 파랑으로 하라고 했죠.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윤곽선이 선색이 됩니다. 클릭하시고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시고 선 스타일을 눌러서 완만한 선을 클릭해 주시면 선이 완만해집니다. 닫기를 누르시고 차트의 테두리를 주라고 했는데 차트의 테두리는 차트 영역에서 줄수 있습니다. 흰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그림자를 클릭하시고 미리 설정을 눌러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